지금 국가의 그 주택 공급 확대 정책과 관련해서 가천시가 이전에 10여 년간 지금 정부가 바뀔 때마다 어, 가천도 가천의 가련동 식정보타운의 주택 공급 공공주택 사업에서 8400세대 또, 저 주암동에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사업으로 또 5,700세대. 2018년도에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에 또 공공주택 사업으로, 가천과천 지구 공공주택 사업으로 7 1 0 0세대 주택공급 사업을 가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천에 현재 총 주택수가 1 4 5 0 0호같치안 되고 재건축 사업으로 주택에 다 이제 추가가 되더라도 한 2만 호가 좀 넘거든요. 근데 좀 전에 말씀드린 3개의 그 주택공급 사업으로 그 공급되는 주택 수가 2만 1 0 호가 넘습니다. 과천시 입장에서는 사실은 주택 공급이 어, 충분히 지금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정책에 부합하도록 충분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과천시의 발전을 위한 그런 주택 공급이 아니라 정부의 이제 주택 공급 정책의 수단으로서 과천에서 이제 유일하게 이제 숨쉴수 그 있는 공간인 저 공간을 그 주택 공급을 고밀도 주택 개발을 하겠다라는 것이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제 정서적으로도 안 받아들여지는 것이죠. 네. 더 이상 과천에서 주택 공급을 한다는 것은 과천시의 어떤 발전이라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고 그리고 과천시 주민들의 그런 생활 환경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도 사실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 우선 주택공급 정책은 철회를 어, 하셔야 된다라는 것이 과천시와 시민들의 입장이고요. 어, 그리고 혹시라도 개발을 한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천시와 시민들의 어, 의견이 충분히 이렇게 반영이 되는 방향으로 개발 계획이라든지 활용 방안이 좀 수립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정부 입장도 저희가 어, 정부가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 아주 저기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고 그 연장에서 지금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 가천 청사 부지에 주택을 이제 공급하겠다라는 안이 나온 것에 대한 그런 무슨 정책의 배경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더 대의적인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고 또 작게는 가천 시민들 또가천시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도 이것이 정말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어, 저희 입장도 저희는 충분히 지금 정부에서 경청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정부의 입장을 지금 개발을 하시겠다고 하지만은, 하천시가 지속적으로 지금 사업에 대한, 어, 검토를 통해서 이제 뭐, 뭐, 사업의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거를 말씀을 드리고 또 하면은 이제 뭐, 정부가 충분히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어떤, 어,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앞으로 지속적으로 대화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축제라는 관점에서만 생각을 해도 우선, 뭐, 저 지금 가천 시민광장에 뭐 주택이 들어오면, 아파트가 들어오면 안 되겠고요. 그리고 저희는 아파트가 들어오면 축제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런 고민은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 시민 여러분들께서 여러모로 지금 정부에서 청사, 우리 시민광장에, 청사부지 중에 특히 시민광장에 또 아파트를 짓겠다고 하셔서 걱정이 많으실 줄 압니다. 저또 이소영 국회의원님 또 우리 시도의원님들 또 우리 시민분들께서 정말로 애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시민분들이 만족하시는 그런 결과를 반드시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믿고 있습니다. 서로 힘을 모아서 노력하면은 반드시 우리 시민광장 잘 지켜낼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힘을 모아서 이렇게 좀 합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